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우 소장입니다 창업통 인터뷰 오늘은 정말 정말 귀한 손님이 저희 창업통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창업자를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70만 외식업 창업자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외식업 시장에 노크를 창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말 스페셜 코너로 마련한 인터뷰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이 외식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방과 홀인데 주방 쪽 주방을 안다는 것은 원재료 유통사입이잖아요 외식 관련 유통업에 직접 발을 깊숙이 담그고 계시는 이성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저 파르파르 30대 정말 청년 청업자로 제가 네. 그것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동구 강동구 구 중에서 강동구청 옆에 성자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크라슨 피자 배달 피자였고요 미스터 피자의 핵심 인력이었고요. 그 미스터 피자의 맛이 강동구에서는 크라상의 맛으로 야, 모디파이 됐다. 강동구에서만큼은 이 레드컵 빨간 모자 피자가 이성원 대표의 크라상 피자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다. 뭐 이런... 아, 그랬었죠. <웃음> 맞아. 어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랬던 피자 전문가께서 난데없이 한 10년 전에 어, 유통업 시장에 발을 남았다는 거예요. 예. 음식점 하시다가, 뭐, 큰 음식점으로 가거나, 배달로 가거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음식업 사장님과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시다가, 난데없이 아까 명함을 보니까 유통브랜드 대표더라고요. 식자재 유통업체, 야, TS푸드, 야, TS푸드 시스템, 이성권 대표, 과천의 본부고요. 보면, 식자재, 공산품, 야채, 수산, 냉동, 건어물, 소스류, 외. 와, 이게 바로 유통의 현주소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유통 전문가들 뵙기 되게 힘들거든요, 신규 창업자는.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이런 유통 사장님들이 열심히 이제 손짓을 하러 오긴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유튜브 방송에서 유통 전문가를 뵙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오늘 제가 이성원 대표를 보신 것은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 외식시장 많이 힘든데 그래도 그 힘듦을 가장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아, 예. 요즘 가장 힘든 분야는 어디입니까? 일식 쪽이 아닐까 일식요 작년부터 힘들어지잖아요 와 제가 사실은 일식당을 지겨움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참치라. 맞아요. 네. 그 당시에 5만원, 7만원, 10만원짜리 1, 2층 60평, 투자금액 5억 뭐 이렇게 그 당시에 했었는데요. 야 그때 일식이 야, 그게 사실은 뭐 90년대 말에서 이제 2000년대 초까지 했으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그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음. 문제는 일식이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제 아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고급 일식이 어려워졌던 원인이 최근에 그 당시에 태어난 놈 하더라도. 언제였냐면 그 당시에 2016년 김영란법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 어 김영란법 맞아요. 때문에 강남의 유명한 광수시 이런 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객당가 3만 원 이상 음식점들이 직격타을 맞기 시작했던 게 김영란법이었고요. 작년부터 어려워졌던 게 난데 없는 아베 형님 때문에 불면운동. 어 그니까요. 아베 형님이 우리나라를 미워하는 바람에 일본 불면운동이 일어났었고. 옷가게 뿐만 아니라 우리 외식시장에서는 일식당들, 특히 뭐 일식 돈가스, 일식 뭐 우동, 일식 라멘, 일식 이자카야 이런 집들이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타격이 어 엄청... 그러면 제가 아는 분도 거의 50% 이상? 네. 뭐 이랬었는데 좀 잠잠해질만 했더니 난데없이 또 코로나가 빠진 거예 힘들어야죠. 어, 그니까요. 러 그래서, 야, 일식 시장, 코로나 때문에 요즘 가장 힘든 시장 중에 하나다. 네. 또 다른 분야 어딜까요? 한정식 음. 집. 한정식. 맞아요. 대형 한정식 집이. 한정식. 네, <웃음> 한정식. 네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해가 돼요. 한정식을 뭐 남자 두 명이 갈일 별로 없거든요. 이거를 <웃음> <거의 웃음> 그렇죠. 한정식은 최소한 부모님 뭐뭐뭐회 가면 칠순 네. 아니면 단체 무슨 행사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체 고객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한정식 말씀하시니까 서울에서 가장 유서 깊은 한정식 중에 하나는 상명여대 앞에 가면 유명한 석파랑이라고. 어, 근데, <웃음> 아세요? 그, 아요 그건... 모르시구나. 석파랑이, 우리 저기, 흥선대원군의 호가 석파랑이에요. 아, 아 이거를. 그래서, 음... 거기가 정말 비싼, 뭐, 1인분에 한 네. 10, 10만원, 15만원, 막 이런. 진진반상이라고, 제가 이제 최근에, 예예. 이제, 한교. 예, 예. 200평, 거기 오, 그... 거기더 커요. 진진반상이 있고, 진진바라도 있고. 예, 네, 그 어. 진진바라가 이제 진진반상이 맞아. 된 거거든요. 아 거기는 이제 200평이고, 헐만 200평이잖아요. 큰, 큰 회사가 없냐. 제가 이제 물건을. 음. 됐었는데, 오, 그래요 제가 됐었는데, 예. 지금, 지난달 폐업을 허! 그렇게 잘 되더니, 하루에 막, 천만원, 이천만원을 예, 팔아야지만 예, 예. 유지가 되는 곳이, 음뭐 몇십만원도 못 팔고. 예, 예, 예, 예. 패당을 해버렸죠. 아. 야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음식점이 일단 큰 가게들, 네 맞아요. 큰 가게의 공통점이 다 단체 고객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식당들, 그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그 식당들이 또 월세가 장난이 아니잖아 어5어원뭐 어, 여첨천만원이고 여천, 여천이천만원이죠뭐 저도 이제 데미지를 이제 조금 어 그렇겠네요 뭐월 사입량이 뭐한 2천원에서 2천원 정도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또 유통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학교급식 이 시장은 정말 어렵겠는데요 요즘 2020년을 지워야 돼. 요 <웃음> 2020년 상반기는 그냥 지워야 되는군요 네. 하반기도 아직 어떻게 하어 모르겠어요 모르는, <웃음> 모르는 <웃음> 거야 급식시장 어렵고 그 다음에 한정식시장 일식시장 음. 그리고 작은 가게보다는 큰 가게 네. 상권별로 보면 네. 저는 대학가 상권도 힘든 것 같아요 요뭐 대학가 상권이 뭐 홍대건대 이런 큰 상권이냐 상관없지만 상권 중소대학가 상권 뭐 서울 같은 경우 명지대 순실대 그뭐 이런 중앙대 뭐 이런 그 중소형 온리 대학생들만을 위한 상권들은 네. 뭐 아주 개강을 안 하니까 그렇다 <웃음> 온라인 수업 네. 이러니까 야 요즘 정말 심각하겠다 뭐 제가 오늘 이성원 대표님한테 좀그 한번 여, 네. 돌직구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저는 그냥 그 제가 97년 말그 네. 당시 imf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imf 같은 경우도 그때 뭐 대구 같은 큰 회사 뭐 대형 건설사들 많이 무너지고 어렵긴 했지만 네. 회사가 무너지면서 실직자들이 많이 나왔었고 실직자들은 창업시장에 왔단 말이에요. 예, 그 그러니까 당시에 예, 이게 음. 제가 97년 사업자니까 네. 97년 5월 설립했던 회사예요. 음. 이게 근데 최근에 코로나 여파는 제가 볼때 IMF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나마 IMF 때 저는 재밌었던 게 회사가 힘들었지. IMF가 너무 즐거워요 하는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게, 소갈비살 전문점. 음, <웃음> 드럼통 숯불구이. <숯불고리. 맞아>, 네. <웃음> 네. 1년쯤 숯불소갈비살이라고 이런 집은 사실은 신한기업 거기에 한번모전포 전수로 음. 알려주면 이렇게 한번 출연하고 나서 지금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셨어요. 와, 건물주님이 되셨어요. <웃음> <될> <웃음> 가격이 삼겹살 그 당시에 200g에 6,000원이었는데 소갈비살이 6,500원이었어요. 어. 그때 유통 관점에서 보면 저는 기억하는 게 미국산 소갈비살, 광우병 나온 시절에 예, 예, 예, 예. 미국산 소갈비살이 킬로그램당 그 당시에 A급이 9,500원이면 A급을 샀어요. 오. 그리고 9,500원짜리를 받아서. 기름 떼고 1인분 네. 200g에 6,500원을 팔았어요. 네. 그 IMF 때문에 그런 그 풍년집 때문에 음. 농골집 같은 프랜차이즈가 생기기도 어, 했고요. 그 농골집 기억납니다. 어, 그렇죠. 대학교 앞에 어,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어 그게 사실은 그 원천 원천 유형이 풍년집이에요. 아... 이거를...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최근에 지금 납품하시는 식당들 중에서 네, 네, 네. 코로나... 그니까, 생각보다 별 영향이 없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이런데 혹시 없나요? 거래처 중에 한두 군데? 어, 한두 두 군데? 늘어났, 늘어났어요. 어, 어떠, 어떠, 어떤, 어떤 업종이에요? 그, 간장게장하고 떡갈비를 좀 같이 병행해서 파는 곳이 있는데, 안, 예. 분당의 안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와, 그집 되게 유명한 집인데. 네, 많이 들어갔어요. 분당 서현동에. 있는 어. 힘들 땐 잠깐 힘들었다가, 그, 뭐, 생산 정보통이가 예, 예. 거기하러 나오고. 20몇년된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뭐, 좀 신기한 게? 네. 떡갈비와 간장 게장이면 네. 이게 길당가가 싸지 않은 집이거든. 싸지 않죠. 어, 거의 거의 사오만 원. 사오만 만원 어, 게장 몇 마리. 그렇죠. 몇 마리 세팅해주고 어, 야 그런 집은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싼 음식점인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네. 오히려 양극화를 가져온 현상 같거든요. 제가 오히려 비싼 집인데 대신 한번 구매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어, 거죠. 요 바로 그거죠. 응. 어, 그래서, 어차피 한번 먹을 거? 제대로 먹자. 지금 분위기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야,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네. 그나마 좀 수혜주다 수혜주다 이렇게 표현되는 식당들이 배달 식당이에거든요 배달식, 네, 그럼 배달은 전문가시잖아요 네 <웃음> 많이, 피자, 피자. 많이, 많이 했죠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이건 네. 최고의 배달인데 영원하죠 <웃음> 아 그렇죠 통전문가가 보시는 배달 시장은 요즘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아 요즘에 좀제 거리처 중에 예, 예. 한 곳이 있는데 이제... 예, 예. 그 돼지갈비하고 삼겹살을 좀 배달을 좀 하더라고요 몇년 전부터 이제 있었던 아이템이 예, 있는데 예, 예. 예. 배달 민족이라든지 뭐는 음. 그런 그 어플 시장으로 인해서 음. 예, 예. 그리고 뭐 광고도 좀 하고 예, 예. 가게도 그렇게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음. 그러한 그러니까 10평 정도도 안 되는데 예, 예. 세팅해서 음. 구워가지고 음. 좀덜 쉽게 좀 맛있게 음. 해가지고 뭐 야채랑 같이 쌈쌈해가지고 그냥 그고 바로 맞아 안주겸 식사겸할수 뭐 있는 세팅. 오케이. 저는 홀 장사를 하더라도 네. 배달을 좀 사이드로. 맞아. 그게 많은 매출은 아닐지라도 좀그 밑에서 잔잔하게 받칠 수 있는 게 같이 병행되면 어떨까 좀. 예전에 배달 그러면 아까 배달 특화업 좀 있었잖아요. 네. 치킨 피자. 코로나 전국과 연관이 있을 수도 음, 있지만 네.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 배민, 요기요, 배달통 같은 이런 게 일반화되고 네. 이 시장이 빵 터지면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데없이 삼겹살 배달을 하고 있네요 네. 심지어는 면, 파스타 배달도 해요. 그럼요. 배달이 안 되는 식당은 없다. 비대면 시대로 오면서 어떤 음식도 뭐 완성조리 및 반조리 그렇죠. 정도 해서 배달할 수 있다. 포장재는 방사시장 안 가도 배미상에 감이 있다. 뭐, 이거 같아. 요즘 네, 보면. 아까 이제 소장님이 응.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응. 어떤 장사를 하시던 응. 분이, 어떤 응. 양쪽에서 하시던 간에, 응. 응.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지금 이제 도 아, 살아남지 않아요. 중요하다. 아. 홀장사를 하신 분은 아. 좀, 테이크아웃하고, 그 딜리버리 응. 서비스를 좀 이용해 봐가지고, 응. 그 안정적인 매출을 같이 응. 가고, 응. 딜리버리하고 테이크아웃만 응.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음. 이호를 활성화해서 음. 테이블 뭐 다섯 개든 열 개든 그렇죠. 안정적인 지속적인 매출 가치만 봐야 어. 좀 생명력이 좀 더. 어차피 <웃음> 생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홀만 하시는 분들은 배달만 하는 사람을 동경하기도 했고요. 네. 또 배달하는 사람은 홀하는 사람이 부러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곳도 어, 결국은 둘이 다이 융복합해서 네. 홀도 하면서 배달도 일부 하면서 네. 또 여차하면 배달하면서 홀도 할 수밖에 없는. 네, 같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테이크인, 테이크아웃, 딜리버리 네. 이이세 가지를 다할 수밖에 없는. 맞아. 아웃백 스테이크도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배달 안 하는 곳이 없어. 뭐 아웃백, 심지어는 뭐케어시도 배달, 롯데리아도 배달. 잘되고 있어. 요 어, 그렇죠. 그, 그 스테이크 한 아. 세팅 딱 해가지고. 배달도 잘 되고 이성원 사장님 처음 뵀던 15년, 20년 전과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야. 제가 뭐말변면사람으로오면는데 응. 응. 이거는 무조건 같이 가야지만 오케이. 새로운 아. 외식 창업자들이 그 그걸 염두를 해두고 가야 실패 확률 이 조금이라도 아. 저, 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구나. 나는 생각이 좀. 오케이. 선생님 이런 거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상업 아이템 중에서 문구점 있잖아요. 문구점에 가면 불황일수록 매출액이 가장 높은 문구 상품류가 있거든요. 아 그게 뭔지 아세요? 불황일수록 많이 팔리는 문구. 그게 a 4지거든요아 왜? 불황일수록 기업들에서 맨날 사업계획서만들거든 아 <웃음> <웃음> 이거 그리고 프린터하고 매다 예, 회의하고 예, 예. 불황일수록 문구점 매출액 1등 A4 음. 두 번째 2등은 잉크 매출이었거든요 네, 어, 네, 네. 프린트해야 되니까 음. 근데 유통, 식재료 유통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네. 사장님 개인 유통 우리 TS푸드에서 네. 전체적으로 매출 볼륨으로 보면 가장 큰 매출이 육룡가요 수산인가요 야채인가요 공산품인가요 프레쉬 제품이에요 아, 프레쉬요? 예, 그러니까 일차식품 그렇죠 그게 좀 매출이 100%라고 쳤을 때 예, 예. 3.5 대 6.5 와, 그렇구나. 전체 매출에서는, 야, 1차 식품이 제일 많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거기에 육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요. 역시,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 네, 그게... 수산물. 예. 네. 어,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1차 식품, 농산물, 신선식품, 후레쉬. 그러니까, 대형 이마트 같은 곳에서 네. 후레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럼요. 음, 어. 저는 상권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옆에서 장사 잘 되는 가게가 뭘까 이런 거 많이 시장조사 하거든요. 그 네. 대표적인 아이템이 지금 말씀하신 네. 야채과게 과일과계에요. 어왜 그러냐면 네. 이마트가 네. 공산품은 싸게 팔지만 1차 식품을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아, 비싸요. 비싸요. 아, 제가 봐도 그렇죠. 이거 대신 그래서 싸게 못 파니까 이마트는 품질을 담보하는 거죠. 대신 과일의 당도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옆에서 야채가게 과일가게 영업 전략은 딱 하나였어요. 이마트보다 싸게 팔면 돼. 이거였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요 저 생각해보니까 아또 정말 이볼때 모르는 것처럼... 아, 그래, 진짜 <웃음> 아, 이마트 옆에서 무슨 장사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아 정말 잘 돼요 이마트 옆에. 잘 되겠는데요 어 그럼요 왜냐하면 다 소비자들이 아는 거야 야, 이마트는 그거 하긴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좀 비싸 아유 저 아이템을 좀 얻었어 어 그럼 이마트 옆에서 음... 이마트처럼 깔끔하게 DP 해놓고 품질만 그 정도로 담배하면서 이마트보다 좀 싸게 하는 거야. 쌀 수밖에 없어요. 쌀 수밖에 없죠. 쌀 수밖에. 당연히 음. 이 코로나 전국에 음. 오히려 1차 식품, 그 다음에 네. 오히려 양극화로 해서 오히려 알려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비싼 집이 오히려 될 수도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저렴한 집 저는 좀. 개인적으로, 최근에,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백종원 사장 브랜드라든지, 뭐, 백종원 사장 브랜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1,500개가 되잖아요. 어, 맞죠. 어, 그럼요. 근데, 싸게 파는 집, 이게 백종원 사장 아이템의 컨셉은 그 옛날 90년대 초의 일본 시장 아이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 시설이라든지 뭐그 당시에 일본의 90년대 초반이 어떻게 보면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뭐 일본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개인은 가난하다. 그래서 물가가 그 당시에 정말 높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일본인들이 늘뭐 저렴한 덮밥집, 네. 저렴한 이런 주점 이런 거 많이 찾아다녔는데 네. 백종원 사장 아이템의 공통점은? 일단, 객단가가 만 원이 넘지 않아요. 예. 뭐, 최근에, 뭐, 롤링파스타, 뭐, 그 다음에, 뭐, 미정국수, 커피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싸게 판다는 것은, 식재료 원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식재료 원가는 높고도 원가 비율은. 싸게 예. 파니까, 음. 마진이 작은 거거든. 그럴 수밖에 예.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결국은, 원가가 높다는 것은, 네. 마진율이 낮다는 거고, 마진이 낮다는 건 박리 아이템이고 네. 박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담에 밖에 없잖아요 <웃음> 정말 힘든 길이에요 어. 그러니까 박리 담에 이 아이템이 사실은 최근에 이런 백종원 사장이라든지 경윤진사갈비라든지 이런 다점포 전략 브랜드가 그런 전략이더라고요 보면 근데 유통을 직접 하시니까 네. 존나게 잘 알죠. 아, 그니까. 그런 유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런 음식점들의 명함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실제로 저는 이제 제거리처 네. 중에 하나는 또 명년진사갈비를 네. 또 하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그, 근데 네. 이제, 점주님하고 음. 저 이제 잘 알죠. 응. 음.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음. 예. 아. 명년진사갈비가 이게 예. 인당 만삼천오백원이잖아요. 맞아. 근데 한 4인 가족이 와서 먹고 나면은, 아, 인당 뭐 2,000원 띄기 한다, 뭐, 걔네들은 띄기로 얘기해요. 뛰기죠. 네, 기야 인당 아, 2,000원. 2,000원 띄기래요 순수하게 남아봐요. 아, 4명에서 네 4명, 으로원 원이 8,000원이야. 5이 뭐, 이렇게 아, 해줘봐요. 아, 한 7, 8,000원 남는 거예요. 7, 8,000원. 그거를 아, 하루에 100팀, 뭐, 100팀. 1 0팀 뭐, 뭐, 뭐, 엄청 돌려가지고, 인건비 따먹는 건데. 아, 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미담의 음식은,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한 장사가 아닌 이상 그 우리 소상공인 창업자의 네. 경우에는 맞아 박리담회는정원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가지 말아라 라고 저는 믿고 어, 싶었죠. 저도 100% 동감하는 게박리담회가 즐거운 사람들은 사실은 다점포를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만 좋은 일요 그 그러니까 물량 계속 늘리고, 또 방리담회를 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실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명륜시사라비 같은 이런 브랜드는, 야, 그, 바로 또이 브랜드를 만들더라고요. 그럼요. 이 브랜드가 함물 가면 또그 다음 브랜드 하십시오. 야, 이렇게 하는 게 통업을 하시니까 여실히 그 민낯을 보시게 되잖아. 어, 그럼요. 야. 점주들의 한숨. 어, 그럼요. 이 뭐, 바로, 매일매일 통화를 하니까. <웃음> 그니까, 러임당 2,000원이라는 것은, 100명이, 100명이 들어와야 20만원 남는 거고요. 1,000명 정도 들어와줘야만. 이돌려 어, 어, 그렇죠. 네. 근데 1,000명 들어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5개뭐 그러니까. 팔아서. 그니까, 러 뭐, 다 이제, 인건비 어. 제하고 뭐 어. 하면, 뭐, 한 1,500원 인당 어. 남는 거 같다고 그더라고요 어. 점점. 아. 아. 그럼 월, 진짜, 바쁘게 일하는 거. 하... 맞아. 엄청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부부같이, 또. 예 yeah. 그래서, 뭐 적게는, 뭐, 두 분이서, 뭐, 사업에 간신히 당기는. 간신히. 거.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앞으로, 그런 브랜드가 앞으로 10년 가겠느냐. 저를못 간다고. 그럴 리가 많모하죠 네. 투자비는 3, 4억이에요. 어. 아니, 근데, 3, 4억. 최소. 네, 최소. 최소 3, 4억인데, 지금 500개 오픈하는 순간 끝난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이미 끝났어요 수명은다 했다고 수명은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유통업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창업한 우리나라 그 음식점 사장님들의 그 속내를 여실히 알수 있잖아. 요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아, 그러면 좀 매일매일 아죠 <웃음> <웃음> 그러면, 네. 그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외식업 이제 하다 보면 식당 분들, 식당 사장님들 많이 뵙잖아요. 네. 요즘 최근에 만난 사장님 중에서, 네. 어, 저 사장님 너무 재밌게 살아. 어, 저 사장님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음. 이런 사장 딱 떠오르신 몫시 아니세요? 최근에는 떠오르는 사장이 없어요. <웃음> 음.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음. 백종원 사장이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응. 이게 창업자가 행복하지 않아. 네, 3년 응. 뒤에 또 바꿔, 또 바꿔야 되고. 맞아.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 또 업종 바꿔야 돼. 돈 들어가고. 맞아. 벌어들일 만하면은 또이거 바꿔 응. 생명력이 응. 또 죽고. 맞아. 그래서 지루해지는 거죠그 아이템. 지금 신규 창업자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한번 제대로 오케이. 만들어서 그리고 음식을 이라고 했을 때는. 응. 그홀 장사도 있지만 이팅 장사도 있지만 음. 테이크아웃과 그 딜리버리 시스템을 같이 할수 있는 이렇게 하면 조금 오래가고 또 오케이. 단가가 너무 당리당래라고 오래가는 게 아닌가요? 정말 제값 받고 오케이. 그대로 서비스 해주고 퀄리티 있는 게 오래가지 않느냐라는 거 그러면 사장님 최근에 그 상권에서 만나신 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대박치고 뭐 해피하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사는 사장이 아니고 네. 정말 허무하게 문 닫는 가게들 야 어떻게 저렇게 문 닫지? 정말 허무하게 실패하더라 이런 케이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달 만에 문 닫은 가게 하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픈한 지한달 만에 네 아이템이 뭐였어요? 아이템이 그냥 그 백반집이었잖아요 백반집 와. 일반 백반집이었는데 예예 예, 예. 가격대도 애매하고 아. 좀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말씀, <웃음> 남았던, 것들은, 뭐. <웃음> 그러니까 참 유통업을 하신다는 게 결국은 유통 주문 물량, 식재료 주문 물량만 봐도 야이집 돌아간다. 야 아니면 이집좀 힘들겠다. 이거 금방 아시죠? 매일 나오죠. 어. 이게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이렇게 이거 비율 대비를 해서 고정병에 음. 뽑히고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통업하시면서 네. 가장 힘든 것은 네. 새벽 시장 가는 게 힘들어요, 돈 받는 게 힘들어요, 숙석 있는 직원 관리가 힘들어요. <웃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웃음> 다 저, 저도 많이 돈 떼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지금 수급 얘기 제가 여쭤 보는 게 네. 저도 그해날 저도 스타트유통 법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우리 전업자가 월말 결제를 했더라고. 네. 우리도 당연히 그냥 월말 결제 해봤어요. 네. 뭐 하니까. 뭐 금방 미수가 억대가 깔리더라고요. 아, 금방이죠. 네. 와, 그래서 야 이거 월말 결제하면 안 되겠다. 요즘 프랜차이즈는 다 선결제예요. 네, 거기면 이제 보증금제, 선결제. 어, 그 그렇죠. 근데 저는. <웃음> 근데 일반 시장은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죠. 저는... <웃음> 최소 주 일주 결제 아니면 뭐 보름 결제, 월말 결제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저는 보름 결제가 많아요. 보름 결제. 아,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보름에 한번 정도는. 그러니까 이 원재료 결제를 한다 아, 네. 이런 분들이 많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야저 원재료 통해 보니까 그래도 네. 우리 이성원 사장님의 TS 푸드는 이 저의 원재료를 사입을 하면 이것만큼은 제가 그래도 보증하고 납품합니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아, 아, 아 그렇죠 한번 저 아, TS 푸드 광고 한번 하세요. 너무 싼 거는 달라진안으시는게다오이아 아. 아, 오케이. 아, 그 아, 오케이. 좋은 품질을 가지고 적당한 가격을 음. 매겨 버리면 그 다음에 음. 제 거래처들이 저한테 오케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겨나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한번 납품한 건에 대해서는 그냥 뭐 끝까지 책임을 져요그 어.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반경은 서울, 경기, 인천 어디까지 갔어요? 저는 저희 수도권만. 수도권. 네,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저하고 거래를 안 하셔도. 아, 그럼요. 저하고 하고 저도 장사를 해봤잖아요. 어, 맞아. 장사를 음, 요 직업을 10년을 해봤기. 맞아.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그 고충을 알죠. 그 심리도. 맞아, 맞다. 맞아. 그리고 요즘 원재료 동향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고깃값 제주 산겹왜 이렇게 비싼데요? 어... <웃음>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작년에 살처분된 어, 저... 게 이제 48 어... 마리가 이제 예, 살처분됐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 원가가. 그럼요. 그렇죠. 네, 수입도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냉동 수입 어... 그 돼지고기도 그렇게 단가도 올라가고 어... 많이 올라가죠요렇게 예, 창업통 TV 예, 오늘 창업통 인터뷰. 야 이성건 사장. 와 함께 우리나라 외식업 시장의 이 비하인드 특히 식재료 시장 요즘 어떻게 올라가는지 외식업 유통업 시장에서 과연 요즘 코로나, 이스스 코로나 시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봤는데요. 예, 예 오늘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저 어디가 만나뵌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20년도 또 뵈야죠. 그렇죠. 예, 예.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